네, 이곳은 저희의 정규 차켓 현장입니다. 슬기로운 빅톤 생활, 포스터, 그리고 1화 첫 번째 이제 촬영 현장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뭐 미칠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아이덴티티와는또 다른 네, 저희의 뭐 새로운 역사가 탄생이 될 건데 이게 흑역사가 될 것인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저희를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이렇게 찍는 거 맞죠? 응. <웃음> 잘하네. 사과가 <웃음> 아, 아 소품으로 그냥, 그냥 올라오면 될것 같아. 너무 얼굴은 가리면 안 되는 거아지 네.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? multim <cu> 담으로 해석해 주세요. 가제 치킨을 햄버먹었잖요 그치지 헬스장. 아, 네. 너이 카메라가 다 꺼지면 너 죽. 사랑꾼 아, 네. 사랑스러운 동생이. 어, 아니 어제 구입으로 수빈이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. <웃음> 원래 사랑의 매도 사랑인 거야. 아 난.. 오, <웃음> 올게 올올 곱게 자라려면 매도 필요한 법이잖아. 사랑의 <웃음> 사랑의 표현이 약간 저런다있 다이... 사랑해 수빈아 끝이가. <웃음> <끔찍하다. 웃음> 수빈이 <웃음> 사랑해. 사랑해. 제일 웃고 싶은 거는? 3D 사랑해 인위적인 웃음 말고 진짜 마음에서풀러나오는 진실된 미소 아니야 음? 음. 빅토는 뭐하고 오실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텐데 저희의 쉬는 모습, 그것도 숨겨졌던 그런 매력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! 표현부터 봐! 호빈아! 넌 너, 너, 빈아, 여기 서야돼! 야! 나도 다 머리카락 가고 있어! 다 비참해지는 거야! 지금 너무 좋다! 잘했어! 자, 카메라 살짝 보고 지금께만 보여주지! 그대도 있어, 또! 라이크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됐어. 아 돌아다니지 말고 딱한 군데 있어. 있는 건가? 저저저저 기요저기저 저, 저기요 저된게 저, 저, 아니고요 이가이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놓고 기 있어가지고요 정수빈 뭘, 뭘 놓고 가셨는데요? 제가 애기를 놓고 갔거든요정수빈은 놓고 왔어요 어? 저, 저, 저. 어, 빠르게 갖고 나와도 될거요 정수빈이요? 정수빈이 t h